한국 로또 의심이 되는 세가지 이유 라토 645라고도 하는 한국 복권은 한국에서 인기있는 기획 게임입니다. 2002년부터 운영된 정부 복권 게임입니다. 그러나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1. 많은 수의 승자 한국 로또에 의심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수의 당첨자입니다.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로또에서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당첨 확률은 845-60에서 1중 1명입니다 또한 이 게임은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됩니다. 부정행위 혐의. 의심되는 한국 로또의 두 번째 이유는 부정행위 혐의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 당국자들이 특정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게임을 주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복권 당국자들이 친구와 가족에게 티켓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어떤 잘못도 부정했다. 복권 당국자들은 또한 게임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투명성 부족 한국 로또에 의심되는 세 번째 이유는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 당국자들이 판매된 티켓수와 징수 금액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게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행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승리 숫자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사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 사무소의 보안 카메라 수를 늘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로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기획 게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우연의 게임과 마찬가지로 항상 돈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책임감 있게 그리고 당신의 수단 내에서 플레이한다면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